이동 툴로 먼저 왼쪽에 있으신 회색을 클릭하시면 흐릿함 삽입이라고 해져 있는 레이어를 누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얘가 별로 티안 나실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왜냐하면 제가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흐릿함 삽입이라는 곳에다가 파일에서 플레이스 임베디드 클릭하셔 가지고 야경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플레이스 넣어 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충 위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엔터를 쳐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클리핑 마스크 하겠습니다. 야경사진에서 흐리함 삽입이라는 곳으로 클리핑 마스크 할수 있도록 야경사진에서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또는 두개 레이어 사이에서 Alt 누르고 클릭. 단축키는 Ctrl Alt G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안에 이미지가 쏙 들어가게 되죠. 그죠자 여기에다가는 흐리다, 흐릿하게 만들 거고요. 자 먼저 흐릿한 거 전에 선명함 삽입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 18번 보이세요 여러분? 레이어 18번에 눈을 감았다가 켜봤다 하면 여기에 빛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빛이 아마 그 클리핑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얘도 클리핑 마스크를 좀 이렇게 추가를 해 놓을게요. 그래, 이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선명한 삽입이라는 곳 한번 눌러 볼게요. 선명함감 삽입 레이어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도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플레이스 누르셔가지고 야경 사진, 위치만 조금 옮겨놓고 엔터를 쳐줄게요. 그런 다음 클리핑 마스크 한번 더. 그러면 살짝 옮겨진 위치로 해가지고 전좀 넣어줬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흐릿한감 삽입이라는 거를 보면서 같은 위치에다가 선명한감 삽입에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를 배치시켜주세요. 여기 있는 이미지의 위치랑 여기 있는 이미지 위치가 같으란 얘기라는 거죠. <웃음> 자 이제 됐습니다. 여기에다 필터 처리 한번 해볼게요. 야경 사진을 선택하시고 필터 메뉴에서 샤프펜, 언샵 마스크를 클릭하셔가지고 기본값으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얘를 한번 꾹 눌러보시면 비포 마우스를 떼면 애프터 선명해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눈에 띄시죠? 네, 오케이 누르시고 그런 다음 밑에 있는 야경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흐립탐감 삽입에 들어가져 있 야경사진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필터에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줘서 좀 퍼지게 만들어줄게요. 너무 티가 나면은 조금 거시기 하니까 한이 정도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불러온 방식이 플레이스로 불러왔기 때문에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서 필터가 이 이미지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스마트 필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또는 수정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스마트 필터 형태로 들어갔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